안녕하세요 노련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은 삼각정에 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특수부가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땅코로 왔습니다 여기는 참숯에 철판으로 하는 집입니다 제가 고깃집 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고기를 쓰냐 어떤 철판을 쓰냐 어떤 불을 쓰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미리 정해놓고 움직여야지 철판도 아니면 고기판도 아니면은 불도 어떤 걸 쓸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쓸지 정해놓지 않고 불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숯불이랑 연탄이랑 아니면 가스불이랑 다르듯이 불판도 철판을 쓸 건지 돌판을 쓸 건지 구리로 쓸 건지 아니면 어 철근을 쓸 건지 요즘 유행하는 철사로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고기도 선택하셔야 되고 오늘 땅코 한번 가서 또 제가 한번 촬영하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불판이 제작해서 나온 거맞고 숯불에, 숯불에 철판으로 근데 철판이 보기에도 굉장히 특이하지 참숯이 화력이 좋아, 확실히 아저 소금은 천일염 간수 빼서 저희가 한 20분 30분 이상 이제 볶은 다음에 양념을 한 거고요 그 옆에 거 빨간 고추까지 생긴 거는 저거는 양꼬치 가루예요 그러니까 찌랑 가루라고 하죠 그리고 옆에는 쌈장 그리고 제일 끝에 거는 보통 고기 찍으면 멜젓이 많은데 저는 갈치젓으로 했어요 일단은 첫 고기 올려드리면 소금 찍어서 고기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 하나씩 찍어 드셔 보세요 사장님이세요네사장님한 여쭤볼게요 네, 네. 불판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참수세 이 불판을 대작하신거죠 개작, 아, 그거는 저희 이제 본점 대표님이 네. 하신거라 네. 저희도 뭐 다른 대표님한테 받은거죠 불판을 아, 이 불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는 못드렸어요? 많이 듣기에는 이제 많이 고안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좋게 나온게 이런 디자인인거죠 다른 우리 집간 불판이 확실히 틀리긴 하니까, 아니, 궁금해 하세요. 손님분들께서도. 이런 특이한 불판 처음 본다고 하셔가지고. 다른, 다른 혹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이요? 네. 어떤 좋은 점이요? 이 불판을 사용했을 때, 아, 보통 그직히가면 이제 그름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 이거는 이제 기름 자체가 옆으로 또 빠지게 돼 있어서, 음 그름 자체가 안 생기고, 야,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소금 찍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 자, 아, 돼지고기가 애니처럼 따스하는게 아니고 음 스테이크용 고기 써가지고 아래도 이제. 정말 맛있네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껌이 한번 사주세요. 음. 저 상태로 해서 콩나물하고 양파 명이나물. 콩나물하고 양파 명이나물. 콩나물이 너무 맛있다. 콩나물 양념이 맛있네. 이게 기름기가 흘려내리게 해놓은 상태라서. 기름 음. 가지. 음. 음. 음. 대표님이 이거 되게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신. 야 연구 많이 하신 것네. 근데 이게 소고기는 안 맞아. 근데 돼지고기는 맞는 거야. 상추를 안 주고 깻잎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이게 음. 보면 음.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려고. 상추는 맞아. 그 고기 맛이 안 나. 상추는 솔직히 소의 그 가시락거리는 맛 때문에. 고기 맛에, 매년 많이 드시는 방법인데 일단사지생마사지보세요 근데 맛있어 댓글에, 댓글에 보니까 장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지? 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어떤 고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지 좋은 고기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알죠 오이집팔때 40년 이상 계신 육 부장님이 우리 오이집팔때 예전에 오빠보다도 모르더라고 고기 사는 거고 고기 써는 법을 내가 다시 알려줬어 거기다가 또더 중요한 게 있어 도매업자들한테 고기를 받으면 은 이쪽 저쪽 농장이 다 틀려 근데 내가 원래 받았던 고기는 이쪽 농장의 걸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고기가 맛이 없는 거야 다른 농장에 고기를 줘 그러면 은 왜? 사료 먹이는 게 틀리거든 돼지 사료를 똑같은 걸 먹이지 않어 어떤 사료를 먹이냐에 따라서 돼지 맛도 틀려져맛 틀려지는 농장에 따라 또 틀려지고 그러면 고기맛이 틀려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없고 어느 날은 질기고 자 사람도 똑같잖아 성격이 다 틀린데 맛이 다 똑같을 순 없거든 근데 부부들이 같이 살면서 같은 걸 항상 먹기 때문에 똑같이 닮아 가 하물면 농장도 똑같거든 어떤 농장에서 어떤 사료를 먹이냐에 따라서 고기 성격도 다 똑같아지는데 맛있는 고깃집을 하려 그러면 한 군데 농장의 거를 받아야 돼그 도매업자들은 이것저것 그렇지 도매업자들은 이것저것 섞어서 주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느 농장에서 왔냐에 따라서 냄새가 확틀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알지 어? 오늘 고기 잘못 들어왔네 냄새만 맡고도 아는 거야 네, 장사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오늘 어떻게 보면 은 고기 장사할 때 팁이라면 정말 팁이고 정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내가 원하는 농장의 고기를 받아야 되는데 도매업자들은 섞어서 두거든 그래서 도매업자들한테 잘해야 돼 <웃음>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업자들은 항상 현금이 쪼달리기 때문에 현금 주는 사람들한테 먼저 줘 좋은 고기를 저기, 저기 낙마로 가다가 이쪽으로 살고 싸지잖아 그냥 바로 꺾어서 돌려서 우리 집으로 온다? 그치 전에. 나는 항상 그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한 군데 거만 먹자 <웃음> 이것저것 썩지 말고 그냥 물량이 딸리면 또 이쪽저쪽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내 거는 한농장일거 내가 정해놓은 거그 쪽도만 달라고 하면 어, 주지 삼겹살도 맛있긴 한데 확실히 목살이 맛있긴 하다 목살이? 그러니까. 음. 오늘 불판 때문에 왔는데 더 좋은 팁을 알려주네 여기는 참수세 철판으로 하는 고깃집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갈매기를 올려드리면 일단 뭐 소금을 먼저 음. 찔러주고요 다음에는 네. 개인적으로는 어, 양꼬치 소스를 씌워먹는 정도좀 조합이 낫더라고요 고기는 소금 찍어서 드시고 다음에는 양고치도서 한번 찍어 드세요자또 한가지 고기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정성들여 구워주냐에 따라서 맛이 틀리기 때문에 역삼점 오면 은 아마 더 맛있을 것 같은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 구워주셔서 다른 사장님들도 다구로요 예. 이게 정성이거든 고기도 네, 예, 저희 구독자님들, 여기 와서 드세요. 나는 항상 고기 먹으면서 고수 워낙 좋아하니까, 고수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 맨날 해. 근데 시간적안 먹어도 되니까. 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고수나 이런 걸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워낙 외국인들은 어. 나무진에서 양갈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 음, 음. 소스를 안먹으면 어, 되게 부드러워요. 은행살 아시겠는데 응. 나는 개인적으로 목다리 행등 그리고 잔명살 2 등. 에서 살겠다 나는 나는 아.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은 참숯에 철판으로 한 고깃집을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그 사장님이 굉장히 노력한 게 보여요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지 이런 부분을 막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불판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라서 그 불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저 불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스라고 봐요 왜냐? 그 기름 빠지는 라인 자체가 오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은 잘 빠지는데 기름을 너무 빼요 그리고 고기에 철판이 와 닿아야 되는데 너무 와 닿지 않게 그냥 공중에 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고기를 코팅을 어떻게 보면은 육즙을 덜 잡을 수 있는 그런 철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특이하게 그 이유는 아세요 특이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을 살짝 놓치신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웬만한 고깃집보다는 훨씬 맛있는 집이다 밑반찬 하나부터 시작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쓴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집이고요 오늘은 땅코 참숯구이집에 왔는데 여기 고기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요 여기의 특징은 철판에 참숯으로 굽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